가보시면은 공항이 굉장히 한적할겁니다 어. 그리고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어느정도입니까? 입국자들 똑같아요 어. 한산하고 네 한산하고 비행기 편수가 수류에 뭐 200대가 채안돼요아 편수도 한수류네 90%가 다 줄었습니다 예. 나가는것 들어오는게 다 지금 뭐 누구나 할것 없이 이주 격리가 시행되니까 그죠. 어, 그렇게 이제 뭐 중요한 비즈니스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도 지금 엄격하게 이주 격리를 한다면 저도 지금 뭐 가기 힘들 네, 힘들지 않을까 이제 생각했는데이 도로가 무슨 도로죠? 이게 제2 경 아, 일산판교 빠지고 점쪽은 외곽수만 누고 서울시를 중앙부에서 도역빙 두거잖아요 여기가 시흥 아, 시흥 예. 이룬다리를 사장교라 그러는데 예, 사장교 예. 사장교 어, 사장교 강한대교는 현수교라 그래. 어, 음, 교각에 이제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상판을, 상판을 어, 어 상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이제. 예, 네. 어. 여행만 나네 그래도. 어? <웃음> 어 그래서 그래도 참 이제 좀또 새로운 걸 보면은 참또 기분이 이렇게 또 어때고 좋네. 통관이 그 어디죠? 저쪽에 저쪽에 아 호텔이죠. 그러게 저 옛날에 다에 따리방길인데 이렇게 한산할 수가 있나 근데, 저 창구에는 그러면 직원들이 있나? 최소한으로 네. 어, 이게 심각하다. 이게. 어, 이거 완전히 여기 밥 먹어 봤다. 자, 보다 밥볼것 같아. 아, 푸드 커트 가게 불타 끄고 완전히 문을 닫았네요. 오고 가는 사람들은 좀 보이는데. 직원들이태번이고탑승객들은 더불어 뭐 보이지 않는것 같고 면세점도 손님들이 거의 안뭐 보이네요 것과 멀 뜨겁다 이거 멀리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 이렇게 위에 휴지로 일단 하나 아. <웃음> 그거, 네. <웃음> 아, 네. 아 이거 그 그거죠 그러면 옆쁜 거죠? 아네두는돌아 이거 손이 없었어. 컵라면 그건 특식인데 원래 네. <웃음> <웃음> 비행기 아이나 공항에서 컵라면 특식인데 이즈라 <웃음> 그러니까. 이즈들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웃음> 어제 갔던데 가지 라운지. 예 예. 오늘 그 다음. 음자이 준비를 이제 기내식 자체도. 가는 가능 운영을 못할 수도 있잖아, 그 사람들이. 아예 없진 않을 텐데. 근데 이제 승객 90% 줄었는데 기능식, 기내식 주문도 그러면 그만큼 다운 저기 감소되면은 저도 운영이 안 될까 회사가. 그렇지. 그래서 일단 그런 의미 같은데 뭘그 가져와서 된다는 게 잠시 잡초로 만개 날개가 아니, 아니 순살 순살. 순살? 네. 응. 그럼 이건 뭐, 소스도, 없네? 그니까, 이거 순살이 없 소스, 아, 드레싱, 오렌지 드레싱에서는 담고